내가 봤을 때 너무 성의가 없기 때문에 9 0 0 0 그냥 저는 이거 보고 있으면 그냥 아, 배트 멍 때리게 돼요 배트로 맞을래요? <웃음> 오아 <웃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흰 티에 저거 하나 그렸다고 저 가격이야? 아저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그냥 로고 하나 박혀있는데 30만 원 그래서 저는 사실 옷이 왜 비싼지 모르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라고 하면 20만 원까지는? 당신은요? 최대 2만 5천 원. 너무 비싼데? 저는 옷을 3만 원 이상 옷 사지 않아요. 어 진짜? 원피스가 3만 원 이상 안 해? 근데 원피스는 5만 원 이상 안 사. P C s u m A P C. A P C 서머가 내가 알고 있던 A P C 아니야? Apes Summer. Apes? 잘 몰라요. Apes는 여성복으로 아주 유명한 브랜드죠. 음... 알고 있으시죠? 전 좋아해요. Apes 네, 가방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은 모를 수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해요. 자 얼마인 거 같아요? 한 3만 5천 원? 아 2만 5천 원? 29만 원! 28만 원 대충 7만 9천 원? 그러면 12만 9천 원? 9만 원! 아에스라서 그렇게 내려가진 않을 것 같아 한자리수 아닐 것 같아 자 13만 9천 원입니다 여러분 구매 가능? 근데 이 디자인 은안 할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13만 원 정도면 그래도 양심은 있다고 생각해 흰티뭐한 80만 원 하는데도 있는데 뭐 아니 왜 이렇게 비싸요? 흰팔이 13만 9천 원이잖아요? 이거 흰색 반팔티살 바에 머리부터 양말까지 이쁘게 더 입을 어, 수 나도, 있어. 나도 나도. 난붙임머리 리터치를 하겠어. 근데 흰 티의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게요. 네. 이 로고만 바뀌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흰 티도 재질 이 아주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이 가랑이핏, 팔의 기장, 그리고 전체적인 형태, 목이 좁은가 넓은가 이런 것도 다 표현 요소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목 라인 부분이 튼튼한 반팔 티. 이거를 중점적으로 사야 됩니다. 와 대박 너무 멋있다. 어, 어? 구찌다. 아 구찌. 60! 356,000원 69만원 뭐? 55만원 53힌티에 구찌 로그 하나 박힌 게 53만원이라고? 야 이거 하나면 은무이스타티한 40장 할수 있어 내가 가방에서 50만원짜리는 이해를 해티아나에 50만원 태우는 거는 나 지금 허파 뒤집힐 것 같아 너무 비싸요 뭐 면이 좀 다르겠지만은 뭐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사실 브랜드값이죠 이렇게 아주 거대한 명품 브랜드들은 왜 비싸냐면요 아주 옛날부터 명맥을 이어온 것도 있고 맞아. 이런 명품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높은 가격대를 형성해서 네. 자기들의 가치를 높이는 거죠 이 구찌라는 브랜드의 헤리티즈 같은 것도 있고 그런 복합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53만이면 뭘할수 있어 솔직히 현실적으로 약간 좀 하자면은 여기서 택시비로만 타고 부산에가 그리고 거기서 방을 잡아. 그럼 거기서 하루 맛있게 먹어. 53만 원이면 할수 있잖아. 그러겠어요 저는 차라리. 나, 나도 차라리 그러겠어. 부산 여행을 갔다 오겠어요. 나도 부산 여행 갔다 오겠어. 자 옛날에는 톰 포드라는 디자이너가 구찌에서 커리어를 쌓아서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어냈고요. 지금은 미켈레라는 디자이너가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켈레가 엄청 젊어요. 엄청 젊은데 이 젊은 디자이너들을 고용하게 된 히스토리도 있더라고. 응? 이 발렌시아가가 망했다가 부흥하게 된 계기도 젊은 디자이너를 고용해서 부흥하게 됐거든요 아. 그것을 계기로 다른 높은 브랜드들도 기성 디자이너가 아닌 젊은 디자이너를 데려와서 부흥시키는 게좀 유행이 됐었던 그게 있었어요 이거 뭐야? 자 다음은 꼼대 가르송입니다 꼼대가르송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옛날 유행을 했거든요 어, 네, 지금 유행은 잘안 하죠? 나때 유행했어요? 10년 전? 저는 3년 전에도 유행이었어요 그래요? 역시 유행은 돌고 도는군요 돌고 도는데 솔직히 말해서 꼼대 가르송 솔직히 좀 구려요 한천... 한 입고 많은 거. 저 한철 입고 벌었어요 내가 옷을 막 입는 건가? 뭐가지가 겁나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신발도 유명하잖아요. 얼마일까? 저알것 같아요, 가격. 한번 맞춰보죠. 40만 원, 20만 원. 21만 9천 원. 15만 원. 오, 정답. 에이 근데 꼰대 정도면 은 살만해. 왜냐면 뭔가 그로고가 너무 임팩트 있다야 되나? 내 기준에서는. 근데 뭐 이것도 그냥 힌색 하트 박혀있는 거잖아 이거야 브랜드의 가격이 이거라고 오빠가 꼼대는 15만 원 주고 어, 살수 있다라고 했잖아 어, 어, 어. 구찌를 사는 것도 그런 느낌이야 사람들이 여기 구찌 달고 다니는 가격으로 그만큼 아. 쓰는 거지 꼼대 가르송는 이거 예전에 카라 반팔티 있잖아요 음. 그거 되게 유행하셨잖아요 음. 되게 사볼까 하다가 가격 때문에 살며시 내려놨던 음. 그런 기억이 납니다 나이키 에어 조던 나이키 조던 이 가격을 한번 맞춰보죠 59,000원 아, 저 얼마 안 해? 53,000원? 그니까 러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 같은데? 아, 55,000원 나이키 조던 나이키는 워낙 유명하죠? 이 나이키의 어원이 어디? 나이키 어원이요? 나이스 승리의 여신 니키에서 따온 거예요 니키 승리의 여신 이건 뭐 스포츠 브랜드라서요. 사실 이거 이상 가격이 잘안 올라가죠? 우리가 막 비싸다고 막 신는 조던가 100만 원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 판매가 는몇 십만 원이에요? 리셀이 비싸죠 리셀이 비쌀 뿐이죠. 야야. 하여튼 나이키 자체는 가격대가 엄청 높은 편이 아니다. 나이키가 그나마 많이 입죠. 음. 아니 원래 편의색 반팔티 2만 원 이상? 인거안 사는데 음. 앞에 게 너무 비싸다 보니까 갑자기 딱 5만 5천 원 가격대가 나오니까 이거 사고 싶은 그죠그죠 이건 입을 수 있을 거같요 그래서 거. 학생들이 되게 많이 입잖아요. 네셔널 내지! 내지! 예전에 저거옥걸 다들 아시죠? 해외에 있는 3표권을 구매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가격 비싸봤자 그렇게 안 비싸요. 59,000원이요. 39,000원. 29,000원. 정답! 어? 카메라 가방으로도 유명해요. 근데 요즘 잘안 참. 이거 봐 좋은 게좀 많아져가지고. 뭔가 학생들이 많이 입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싸게 해봤음. 와, 가성비 좋다. 괜찮네, 가성비. 29,000원이면 은이거는몇개 살만하다. 제가 딱 좋아하는 가격대. 그러니까 로고도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으면서 가격도 야무지죠. 그리고 이뻐요? 나쁘지 않아요. 베슬린 지오그래픽은 합격입니다. 어, 이거 가격 너무 좋아요. CD 아니에요, CD? 신서유기 아니에요, 신서유기? 신서유기 뭐 저런 구름 모양 사용했던 것 같은데? 디올이야? 정답! 일단 디올은 내가 생각하기에 조금 가격대가 있는 브랜드거든? 구찌가 53만 원이었으니까 이거는 35만 원. 45만 원. 백팔십구만 원. <웃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백팔십구면 가방을 하나 사지. 9 9만 원? <웃음> 1 백오만 원. 정답. 뭐뭐 뭐, 뭐라고? 백 얼마? 백오만 원. 미친 거 아니야? 백오만 <웃음> 원? 야 아이패드를 살수 있어요. 와 핫딱지나. 기가 차가 좋네. 아 아니 뭐뭐 뭐 옷에 방수가 돼요 비가 비가 오면? <웃음> 아니 뭐 아니면 뭐 아이언맨처럼 뭐 이게 누르면 뭐 나오나요? 누가? <웃음> 이걸 선피디가 입고 있더라고요. 선피디가요? 네, 선피디가 입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보고 아니 옷에다가 콘돔이라고 적어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콘돔이야? 아니래. 그럼 신발디질래 약자야? 아니래. 그리스찬 디올이래. 그때 처음 알았어요. 누가 있느냐에 따라 이렇게 어원이 바뀔 수도 있다. <웃음> 라는 큰 교훈을 주는 티셔츠네요. 이 로고 안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얘가 100만원짜리인지 동대문에서 3만원에 산 건지도 몰라. 그거죠. 이 로고를 알아볼 사람은 알아봐라. 이거 못 알아보는 사람은 알아볼 필요 없다. 자, 얘는 LVMH 소속이고요. LVMH는 뭐 소속되어 있는지 아시죠? 뭐루이비돈 같은 거 있어요. 아마 오늘 브랜드 중에 얘가 거의 제일 비싸지 않을까 싶어요 이걸 돈 주고 사는 사람들은 진짜 부자인 거야 명품은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티나 옷 같은 거 사는 사람들이 진짜 부자라고 했어 크리스천 디오 님 듣고 계신가요? 진짜 저 같은 크리스천으로서 네, 너무 부럽고요 <웃음> 어... 누가 너 생일 선물로 이거 주면 기분 좋을 것 같아? 아니! 등짝 때리고 뭐 이런 걸사 지지배야 하면서 입지 아우 이거 맥빠져서 빨리 지울래요 굳이 양반이 없네 그니까 자 라코스테고요 이 브랜드는 신상이든 구형이든 사실 몰라요 아까 똑같이 그려졌기 때문에 그건 맞아요 라코스트랑 근데 비슷한 브랜드 있잖아요 크로커다이 어떻게 생겼지 뭔 차이지 꼬리가 다를 거예요 이거 나 진짜 쉽게 맞출 수 있어요 꼼데 가르송이 159,000원인가 16만원이었죠 그러면 이건 10만원 59,800원 7 9천0 0원딱 그게 반값 하네요 꼼데 뭐딱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비싸다 비싸 힌트인데 아이. 저거 로고, 로고 안 보일 것 같아, 멀리서 보면. 멀리서 보면 구찌도 안 보이죠. 그래요? 예. 네. 라코스테는 79,000원 주고 사면 바보다. 맞아요. 이건 아울렛 가서요, 할인할 때 사야 돼요. 2월 상품으로 할인도 하거든요? 근데 구별 안 돼가지고 그냥 사서 입으셔도 돼요. 거기서 사면 한 3만 원대? 이 정도에 구매 가능하니까 이 정도는 가성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여름에는 흰티 하나로 살잖아요. 위에 뭘못 고치니까. 그럴 때 이런 브랜드 있는 상품을 사면 좋겠죠? 루이비통? 루이비통. 아, 52만 원. 구찌보다는 덜할것 같아서. 저도 그 이후로 45만 원. 84만 원! 정답 보내 드릴게요 로이비통 82만 원. 이게 로이비통은 19세기 중반에 출시했어요. 이게 왜 출시했냐면 이게 프랑스 브랜드거든요. 이게 19세기 프랑스의 귀족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브랜드인데 그사람들 아침 먹고 자기들은 노동을 안 하니까 뭘 하겠어. 밖에 나가서 산책하고 저녁때마 다시 들어서밥 먹겠지.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가방? 가방이 필요하잖아요. 음. 그냥 가방이 아니라 각이 진 가방을 그냥 세워놓고 열면 안에 장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가방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바로 열어가지고 바로 먹을 수 있고 다 다시 넣으면 되는 그런 음. 가방을 개발해서 루비똥은이 네모난 가방에 LV 모노그램이 박힌 가방을 아직도 팔아요. 이거 갈색 깔 하나 붙여있다고 응. 80만 원을 받는다? 이래서 사람들이 가품사는 건가? 그래도 그나마 저 부분이 가죽이잖아. 아 그럼 80만원짜리 가죽이네 저게 그니까 러 그니까 러 이쁘긴 하다 이런 라벨이 절대 바지 안으로 못 넣고 다니겠다 약간 좀 짧게 나오거나 하겠죠? 약간 이쁘게 옛날에는 마크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디자이너로 하다가 버질 아블로. 그 다음에 이제 버질아블로버질아블로그 사람이 들어와서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어디 브랜드? 오프이트네그 디자이너인데 그 사람이 버질아블로가 들어오면서 루이비통에 아주 많은 혁신이 일어났어요 젊은 브랜드의 느낌도 많이 내고 있죠 발렌시아 가다아 이거는 알것 같아요 80만 원대예요, 분명 구찌보다 비쌀 것 같아요 85만 9천 원 69? 69만 5천 원 69만 원으로 하기 쉽지 않은데? 왜왜왜왜왜 <웃음> 왜, 왜, 왜, 왜. 아니야 왜? 이 발렌시아가도 부활한 브랜드예요. 한참잘되다가 진짜 안될때 어떠한 디자이너를 영업하면서부터 아주 뜬 브랜드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 세계에 는 호평을 받으면서 이 발렌시아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성장을 했고요. 굳이 보다 비싸네요? 아, 69만 5천 원이면 뭐할수 있냐? 오마카세? 3일치? 나 오마카세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누가 이거 사는 오 사람도 나한테 오마카세 사줬으면 좋겠다. <웃음> 자, 이거 어딜까요? 뭐야? 저거 뭐야? 장난해? 나 웃자고 한 말인 줄 알았어. 설마 지오다노 이런 거예요? 배트몽! 네. 내가 봤을 너무 성의가 없기 때문에 9 9부0 그냥 저는 이거 보고 있으면 그냥 아 배트몽 때리게 돼요. 배트로 맞을래요? <웃음> 오! 아! 28만 원 32만 원 아, 33만 원 하나? 35만 원? 아, 와나 이제 가격 감각을 진짜? 잃어버렸어. 가격 감각 잃어버렸어. 35만 원이면 우리 구독자 수보다는 적어요. 아 그러네. <웃음> 별거, 별거 아니네요? 아니네요. 배트먹이라는 브랜드고요 그리 티셔츠 적혀 있다고 해서 아주 비싸게 팔아요 저는 명품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네, 저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명품들은 그런 게 있어요 아는 사람들을 딱 보면 이 사람 센스임 내가 보여요 패션 업계에서는 배트먹이라는 브랜드가 잘 나간다 그럼 저정도 입어줘야 되는 거예요 구찌 같은 경우에는 그 로고가 딱 있는데 아. 티셔츠 적혀 있는데 35만 원이야 근데 베트먹이 살짝 이런 디자인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좀 장난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장난치는 것도 동대문에서 다, 장난칠 수 있어요 그래. 근 그것도 자기들 컨셉이지? 셀린느! 셀린느! 셀린느죠. 셀린느 여성복 많이 팔아요. 맞아요. 가방도 아주 유명하죠. 맞아요. 남성들은 모를 수 있는 브랜드입니다. 아. 이거는 그때 가방 계급도에서 약간 좀 중하위권이었기 때문에 가격은 22만 원. 88만 원. 60만 9천 원. 48. 55만 원. 56만 원이군요. 그리고 얘도 LVMH 소속이에요. 여기 뭐가 있다고? 이비통이 있다. 그리고 가방이 유명해요. 그리고 가방 디자인 보면 다 매끈하고 미끈미끈합니다. 얘네들은 좀 심플하죠? 심플한데 핏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마른 사람 이 입으면 정말 이쁘다고. 그리고 브랜드의 시작은 아동 신발을 파면서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스톤아일랜드입니다. 소나일랜드는 급식 브랜드잖아요. 어느 생각 급식들이 점령한 브랜드죠? 패션 브랜드 사망 선고는 음, 일진들과 양양진들이 입기 시작하면 나락으로 갑니다. 이미. 약간 이제 등골 이미지가 붙는 순간 나락이죠. 노스페이스가 아주 유명했지만 등골 브레이크라는 수식어가 붙은 다음에는 이제 한로갔죠 맞아요. 가격 약간 어깨 약간. 형님들이 많이 입는 거니까 99만 원. 도요시 약간 조금 땅땅하죠? 땅땅하니까 88 88만 원. 18만 원. 정답! 스톤아일랜드 되게 스트리트한 브랜드잖아요. 그래 가지고 많이 봤는데 이것도 한번도 한안 입어 봤어요. 다안입어봤네 브랜드. 그러니까. 다음 우영민인데요 우영미? 우영미? 우영미 네. 씨? 여름에 딱 강남 가면 등 뒤에 우영미라고 붙인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요. 누가 없는 군대에서 누가 자기 이름 적어 놓은 것 같지만 사실상 브랜드 이름을 하는 거. 우영미라는 분이 개선한 브랜드고요. 우영미는 이 밑에 파리에서가 붙었어요. 왜파리에서까 한국 사람인데. 파리에서 일을 하셔서요? 네, 파리에서 인증받은 최초의 한국인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프랑스 패션 회원 된 최초의 한국인 생각보다 매장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찾아서 가야 됩니다 알아서 이거 얼마일까요? 우영민 씨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하시는 저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디자이너시기 때문에 자 정답 150만 원 33만 원 22만 원 오! 정답! 와! 네, 아주 비싼 브랜드는 아니죠? 솔리드 옴무라는 브랜드도 같이 한다고 합니다 이건 딱들어봐알겠죠 남자 브랜드 옴무니까 이거 많은 사람들이 입는 브랜드인가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조금 그래도 저도 들어보기는 했어요. 아 진짜요? 자 영미 디자이너님 22만 원에서 시작해서 122만 원으로 가는 그날까지 응원합니다. 이게 뜻한거 어? 아니에요? 톰브라운? 정답! 45만 원! 59만원 68만원 90만원 88만원 자 83만원이에요 우리 구독자가 빨리 83만원이나 됐으면 좋겠다 타이어 자국난것 같아 누워있는데 조카가 이렇게 장난감 자전거 타고 이렇게 촥 지나가서 생긴 자국 야 톰블라는 역사도 제가 공부를 하려고 옛날에 찾아봤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인식이 안 좋다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광고 치면 그래서 공부를 포기했던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가디건을 여기 이렇게 입으면 이거 안 보이잖아 아니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머리 이렇게 길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기저지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의식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 별로네요. 자, 이건 무슨 브랜드일까요? 제가 입고 있는 브랜드예요. 스파 브랜드 아닐까요? 유니클로. 베이직 하우스. 디오다노. 탑텐0 9,900원. 응. 탑텐이 진짜 싸요. 스파 브랜드 중에서도 싸요. 네, 그래서 가성비로 많이 갑니다. 저는 딱 이런 데서 옷 사거든요. 아니 힌트는 오래 못 입어. 그냥 몇번 빨고 버리는 거 아니야? 몇번 빨고 버리더라도 퀄리티는 어느 정도 있어야지. 너몇번 입었어? 이거 이제 세 번째인가? 아, 진짜? 네. 얼마 안 입었네? 네. 얼마인데 35,000원? 아 그래? 굉장히 비싸게 주고 사네 저는 이런 게 좋아요 9,900원 얼마나 좋아 마음껏 땀 흘려도 되고 마음껏 옷에 몸식물 묻혀도 되고 아 흰티 음식물 묻혀? 변태야? 아니 묻힐 수도 있잖아. 옷을 아껴줘야 돼요. 롤스킨만 아끼지 말고. 이게 롤스킨보다 싸요. 9,900원이니까 그렇죠. <웃음> 자 오늘 이렇게 흰티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정말 다양한 브랜드가 있다고 느껴졌고요. 음, 근데 저는 돈이 있어도 안살것 같다. 맞아요. 이 탑텔 이거 100개 살수 있어요. 그 크리스탄티온 한 개면. 아, 뭐 이해는 합니다만 아깝긴 해요. 이런 데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이죠 패션 브랜드 디자이너를 정말 우러러 보고 난 저거 갖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수 있어요 응 음, 진짜 사랑하는 분들 저는 안살것 같아요 아, 저는 흰 티에 로고 하나 박았는데 80만 원이야 그런 면에서 가격에서 흰타가 왔어요 자 여러분 꿀팁으로 알려드렸지만 은흰 티는 브랜드보다는 퀄리티예요이 목쪽에 있는 부분의 탄탄함과 이 면의 퀄리티 그걸 보고 사시면 됩니다. 105만 원 그렇게,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여러분 편하게 입으세요. 명품이 뭐가 중요합니까? 흰티는 어차피 금방 더러워지고 금방 더럽혀질 운명이에요. 금방 안 더러워져요. 알겠죠?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어, 어떤 옷을 입든 어디서나 당당하게 걷기! 안녕. 안녕.